이게? 어? 그랬서 혼자 가행것같 어? 어. 그니까, 메일하면 딱 띄우고 하면서, 딱, 막, 음악을 틀어갖고, 그, 그니까, 방송 편집을 한 거야. 한 사람이니까. 알더라고. 아니, 똑같이 그냥, 뭐, 개뿔, 뭐, 아무것도 없어. 그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갑자기 막 스펙터컬 편집면서 편집을 하니까, 이게. 장난 아니더라고. 와, 역시, 역시, 전문가의 손길이 가니까 다르구나. 상품이 된다, 라는 느낌이 딱 오는 거야. 그거 내가. 야, 그러면 여기, 어? 여러 가지 또 장치 있잖아. 요 기계 사서 이렇게 할까? 이거, 아, 어, 형님, 그,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. 그냥 순수하게 내가 여기 앉아갖고 직접 팁하앞에서쏘 듣는다는 느낌이 더, 더 메리트가 있다고. 그렇게 가자고. 그다딴거 쫓아가지 말고. 현강으로 음. 가는 게 훨씬 낫다고. 이거 나름대로또 시각이 또 다르니까. 어? 내가 생각하는 거고. 아, 여기 참 복습해야지. <웃음> 자,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, 별거 아닌데. 진짜 별거 아닌데. 여기 보세요. 지금 2019년도 12월 모의고사 여기 38번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거든요. 이거 구별하기야, 구별하기 구별하기. 너이두 개, 두 개가 고요아들조하고디아들즈의 차이점 하는게 일단 첫 번째야. 이거 구별하기. VS라고 쓸 때. 알있지 여기 이거부터 구별하자. 오! 자. 요거 구별하는 방법이, 지금 여기 보면 포커스 나왔죠? 포커스 집중. 집중을 얻을 수 있다. 개인이 없다 라고 그랬지? 집중을 얻을 수 있어. 단순히 어떻게 함으로써. 여기 바이아인지가 여러 개 나와요. 여기. 자, 뭐를? 스포트라이트를 어디다 맞춘단 말이에요? 한 명의 배우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단 말이에요. 초점이죠? 그 배우만 쫙 비추는 거야. 나머지는 뭐 어리, 어둡거나 흐리거나 하겠지. 또 하나 있죠? 어떻게 함으로써? 요거 지금 사역동사 역할또할수 있고, 사행동사 역할도 할수 있어. 배우 한 명을 빨간색옷 입히고, 그 다음에 그 밖에 모든 사람은 다 회색으로 입힘으로써, 이렇게 하나. 그치? 그 다음에 5화 나왔잖아요, 5화. 병렬구조야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, by ING A, 여기 by ING B, 마지막으로 5화 다음에 by 바이, ING C야. 이렇게 b 이 나왔잖아. 그제 어. 어떻게 함으로써? 이거는 사역동사 쓴 거야, 이거요거만큼은 사역동사 쓴 거야. 한 명의 배우가 움직이게 함으로써. 신명의 배우가 움직여 여기 막 카메라 맞추는 거야요와는 여기서 뭐야? 몸하는 반면에 또는 몸하은 동안. 그죠? 어, 상관없어요.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여기서는. 그럼 나머지는 꼼짝하지 않은 채 부사양. 꼼짝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상태에서. 알겠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두면서라고 나왔어요. 아, 어, 이런 것도.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거야 근데 우리가 전제조건이 있어요. 여기 적어도 뭐야? 어? 연극이에요. 연극 무대에요. 연극 무대는 몇 명이, 몇 명이 여기 배우가 나올지, 몇 명이, 몇 명이 배우일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. 이게 모르면 괜찮은데, 어, 확실히 나와있어. 예를 들면 뭐, 1 7명이다 어? 어, 이렇게.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? 이걸로 봐야 돼. 그럼 여기서 핵심보 뭐다? 종관서다. 숫자가 한정돼 있다. 이런 건 한정사라고 해. 그래. 한정사라고 합니다. 한정사. 한정돼 있다. 정한다라는 얘기예요정관사라고 알고 있잖아요. 이거 돼안 돼? 안 돼. 이거 막연할 때 쓰는 거예요 막연할 때. 그래서 우리 잠깐 디아노는 둘 중에 하나 이때 쓰는 거고. 여기 만약에 이거 봐. 여기 이렇게 있는데 사과 할까요? 사과. 사과가 두 마리가 있어. 한 마리는 원이지. 나머지 한 마리는 뭐니? 디아노야.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? 자, 나머지가 몇 마리 있는지 알잖아. 그렇지? 그러니까 더가 붙은 거고 단수지. 그래서 s가 안 붙은 거야. 근데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바구니 안에 사바가몇 마리 이렇게 한 다섯 마리가 있다고 칩시다. 아, 네 마리만 하자. 한 마리는 원이지? 요거는 뭐가 되니? 어느하다가 되는 거야. 또 다른 한 마리야, 이게. 요거는 결국 뭐야? 어, 아주하고 똑같은 거야. 다른 하나. 근데 여기가 모음이기 때문에 어간이라 언이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원하다가 된 거야 알겠어? 어. 그 다음 얘는 뭐니? 얘도 원하더지 또 다른 하나지 얘도 얘는 뭐야 이제? 마지막이지? 하나지? 더 붙어야지 그리고 뭐야 마지막 나머지 하나니까 디아다가된 거야 리게 중에서 마지막 것도 디아다가 돼. 자 다시 봐본 이거 됐어? 여기 사과가 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이 있고 이쪽에 또 뭐가 있어? 이만큼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요거만 나눴어. 요거는 뭐라고 할수 있어? 썸이라고 할수 있잖아. 썸. 맞지? 어. 썸이라고 할수 있어. 얘는 그럼 나머지는 뭐야?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잖아. 네 개니까 숫자 알수 있으니까 뭐 덧을 붙여야 돼. 한정사, 정관사 더. 알겠어? 뭐 그리고 네 개니까 복수니까 알겠어? 그래서 디아더가 탄생하는 거야. 여기선 디아도 누가 아, 썼지? 여기는, 그지? 그 다음에, 이거 어떤 경우가 아들지냐? 그러면, 아들지는 뭐니? 아들지 이렇게 있는데, 얘가 사과야, 사과야, 엄청나게 많아? 몇 개인지도 몰라? 사과가, 아, 사과가 너무 많아? 이건 좀불렇 하다. 사과가 너무 많아? 숫자를 수야할수 없을 때, 이게 썸이면 나머지는 모르잖아요. 나머지는 몇, 몇 개인지 몰라요. 이럴 때 아들지. 마야할 때. 벌이못 붙이는 거. 알겠어? 엠님, 이거? 형이 됐죠? 그래서 예, 예를면 네, 이런 이런거 어 타자는 뭐가 있어요? 타자는 어 make 어 made f r i e 여기서 보셔야 되겠네. 뭐 수많은, 수많은, 수많은, 굉장히 많은 쓸수없을 만큼 많은 뉴머러스 할까요? 어? 애니멀즈,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다. 애니멀즈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 나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요. 몇몇은 레 e f 인더포리스, 숲에 살고 이렇게 수많은 이라고 했는데 웬 말인지 모르잖아. 그지 and, 그리고 뭐가 나올까요? 아덜질까요? 비아덜질까요?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지. 그죠? 어디 살아요? live out of the, out of the forest. o 쑥 밖에서 삽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. 너머리라고 친고가 됐는지 안 나왔잖아. 그렇지? 음. 또 이럴 때는 음. 아, 네. 막연하게 악을 좀써주시면 되지. 알겠어? 어떤 개념인지 알죠? 더가 붙고 붓고 안 붙고의 개념이야. 더가 붙고 안 붙고